안녕하십니까 6월 1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치 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당초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발표된 수치는 연준의 더욱 매파적인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유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및 중국 일부 지역의 봉쇄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증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는데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등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증시가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인플레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유도 하늘 높이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긴축보다는 더 많은 원유 증산이 인플레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6%, 매도 1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1%, 매도 79%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7%, 매도 83%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긴축 우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날스금은 11,400포인트와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5달러와 12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10달러에서 1,8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여전히 하방으로 열려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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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차 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